구미 도시정비사업 경북도 내 최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도 활발 구미시내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발한 추진으로 경북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도심지역 정비사업이며 재건축 사업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허러 새로 짓는 아파트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도심시가지 신규조성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추진은 구미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도심 재개발 사업은 3곳 재건축 사업은 다섯 곳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원호, 상모지구 등두 곳으로 두 곳은 공사에 들어갔고 괴평, 인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시행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 등 행정관청의 사업시행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평재개발사업은 총 7786세대를 공급할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 특히 재개발사업 모두 원평동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2층 가장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원평일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 중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광주와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사업 시행은 원평동 330-도번지 1원 5,5162 대지면적의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10세대 공급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포스코 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시공자로 선정돼 공사에 들어갔다. 또 인접지역 중 가장 큰 사업규모 재개발 사업은 원평이동 재개발 사업으로 원평동 7 4 3번지 이런 대지면적 8만 17회 최고 49층 공동주택 22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1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2018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또한 원평동 24번지 1원에 자리 잡고 있는 원평 3구역 재개발 사업도 최고 30층 이상 공동주택 861세대를 공급 목적으로 2021년 5월 포스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최근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받아 경북도 내 재개발 사업 추진. 최다를 기록했다. 건축 아파트 사업도 활발. 재개발 사업과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도 활발해 다섯 군 모두 사업 추진 중이다. 원평지공 아파트는 그간 오랫동안 공사 중단 후 시공시 교체 후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착공을 재개한 후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2016년 7월 착공과 함께 분양을 시작했으나 건설사의 사정으로 같은 해 12월 공사가 중단됐지만 지난 2019년 12월 광신종합건설과 손잡고 착공을 재개해 오는 10월경 입주할 예정이다. 평곡 3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2017년 2월 안전진단 통과 후 같은 해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계획을 준비 중이며 지난 2019년 10월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동주택 770세대를 알겠습니다. 공급할 예정이다. 비산동 공단 4주공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11월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756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공급으로 HJ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철거에 들어갔다. 항상동일 주공아파트도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지하 2층 지상 42층 아파트 건설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재건축 시지하 2층 지상 42층 아파트 1291세대를 공급한다. 지지부진하던 송정동 41번지 이런 공동주택 249세대를 공급하는 송김아파트도 지난 2020년 3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중흥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 사업도 활발. 구미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도 활발하다. 반면 지역주택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착공한 대표적 도시개발 추진 사업은 원호상모, 거의지구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향후 사업에 들어갈 지구는 괴평, 인덕지구다. 거의일지구는 기존 구미 국가공단, 사단지, 배우, 정주단지와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옥계일 노후주거단지의 대체부지 조성으로 2009년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타이피아스. 추진하게 됐다. 이곳 도시개발 사업은 총 46만일 천략 14만평 면적의 총 사업비 814억원을 투입해 2,300여 세대, 6,3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2011년 7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해 2017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으나 채비지 매각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1월 19일 공동주택 채비지 매매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지난해 8월 4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아파트 1,722세대를 분양했다. 원호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원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면적은 24만 6913으로 구역 중앙무로 인노천과 동북 방향으로 들성공원 문성지가 위치해 최고 베드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호지구는 지난 2014년 지구 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후 인접한 문성위에서 3지구 도시개발 사업 성공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염원으로 대부분 지주 동의를 얻어 착공에 들어간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구미고아업 평성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단독주택용지 배치 일부 조정 및 주차장 용지 추가 확보 등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 지구는 2016년에 자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201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미개발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2018년 2월 가칭 괴평성림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법적 동의요건 충적 후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됐다. 총 23만여 면적의 3,952명, 1,520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단독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활발한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정동 지역 주택 사업도 시행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구미 문성 지역 주택조합도 조합원 모집과 토지주 보상가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산교리 지역 주택조합도 조합원 모집 조조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상태다. 거의 지구 아파트 조감도 거의 지구 아파트 조감도 개발 호재에 따른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고공행진. 구미 지역은 각종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도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분양한 구미지역 아파트 물량은 총 10단지 8757세대로 대우센트럴파크 819세대 어바넬스 대우일 2차 1722세대 대광 EMC 2740세대 상모지구 600세대 인이동 동원 900세대 봉곡동 400세대 범양 486세대 동재건설 1차 290세대 등이다. 지난 1월 대구권 광역철도의 본격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월 기준 1억 5,117만원까지 상승해 지난해 출곧 1억 3천만 원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는 이제 지방도 광역철도를 통해 수도권처럼 지역 간 경계 없는 생활권 확보와 신공항, KTX 정차 등 호재로 아파트 가격 상승 투자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구미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본무을 이루는 것은 2028년 신공항 개항에 따른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호단지 산업 용지 분양가 인하에 따른 LGBCM 착공과 최근 구미 국가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취수원 이전에 따른 대구 구미 양도시간 상승 협력 체결등 영향으로 올해는 부동산이 기지개를 켤것 이라며 부동산 경기에 상승도 예고했다. 구미 A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KTX 구미정 차등 정주 여권 개선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 등 기대심리 등 정권 교체에 따른 DK 지역 대상 공약 추진 등으로 타지역 대비 구미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 아파트 분양은 본무를 이룰 것 이라고 전망했다.